16, 17, 1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네 그치. 보자 대석이랑 동타네 동타인데 내가 한타 줬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동타라고 아니 내가 위 내가 이보다 순위로는 내가 위라고 응. 내가 한타 줬잖아 한타 어, 줘가지고 응. 아, 내가 18이고 네가 17이니까 어. 동타지 아동타데 어. 만약에 어. 이래 끝나면 내가 이기고 네가 지는 게 되잖아 아 동타는, 어, 동타는. 아, 동타는. 아, 동타는. 내가 한타를 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거는 동행입니다. 나 어, 모르지 어. 아. 사다가어 여기 여기나 이랬도 부러지겠나? 어 양이 있네 진짜 해저드입니다 지금. 해저드 요거는 짝짓하거든요 키, 키, 키, <웃음> 키 앞에 있는 다못 들었죠? 후지인거못 들었죠? 몇 몇? 1 1 4저키 앞에 있네 거. 레디 <웃음> 왼쪽으로 안 가면 돼. 아 해주도록 묶어아야 되나? 아, 제발 싫어 이건 좀 아이디어 나다 해가지고 다음에 어. 다른 맵 가봐라. 제부 맛있어. 자국이 별로 아이 별로 안아이별아이 어, 팔이 힘이 없다 이제. 못힘으겠다 힘들다 이제. 어깨 나쁘다. 왜이야내 네. 하나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버디 할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버디 하나 해달라 나쁜 소리 하면 안, 안 돼. <웃음> 신중하게 이번에 버디 한번잡고게디뭐 하면 됩 소리가 너무 많아 r 아, u is w 이거는 I get chills, 거아 going 다 o do things again. s 얘 r if you pass, you can. 아 h e s 어! 살았다 어, 아, 이거 놀다 이거. 6 6 6 m 다니까 5600m 노리다리다니까이뭐고리다리다니까5 6리5 m 리5 m 리다니 m 니까 m 이게 예, 뭐한 번하면 다 해줘도고. 아, 나 나쁜 버릇이 생기네 이거 별로 버릇이 안 좋다 이거. 아, 나쁜 버릇이 생기네 아, 어, 한번다 해줘도고. 나 아, 너무 편하게 날라가. 아들 이거 좀. 해수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기. 하루하고 말라가 그러는 이거. 아, 지쳤다 이거. 어제도 어제 밤에도 쳤잖아. 아, 진짜 나쁜 버릇이 생기네 야, 이거. 서도안 잡아주는, 그, 저, 저, 저 <웃음> 맵을 골라라안 되겠다, 이거. 아. 그빠진데 옆에서 치도록. <웃음> 근데, 뭐, 어떤 맵이더라? 거기가 좋아하는 지라 같은데. 근데, 피사 지라서쪼겨씩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사 지라서 아, 이딘데티사 또. 와, 야, 어, 야, 왜왜왜 어. 갑자기 왜 나로 야. 누가 지미인사리 만들었노, <웃음> 어? <웃음> 이거? 어? 누가 이게 또저 인사리기 만들었노? 아, 아, 아 이러면또 예. 틀리지. 또스리타가아거고 이건 토몇 메다 이런 것들 아니지 누가? 아니, 서지니까 내꺼보다 더 좋은 거야. 음, 어, 저건 엣지까지 가야 내 엣지 121메다 치면 넘어 간다는 거지. 엣지, 까지 엣지, 아, 죄송최 아. 아이가. 어지나 나이. 아아으 아크가 그래. 줄다아 이미봤도 아, 와.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어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이그 이거, 거 이거, 원래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이 내가 깨질 일이 응. 없는데 그희한한지 나는 빨간 공만 계속 쳤는데 흰 공이 깨졌어 와, 와, 흰 공이 처음 아, 깨졌는 예, 예. 흰공내몇개 깼는데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뒤로 뒤로 약간 틈이 없었잖아 레디! 틈이 있잖아 야 예, 정말 희한하다와 아, 시작이다 와, 시작이다. 와 내,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아하. 빨간 공을 쳤는데 어떻게 흰 공을 쳤어? 그러니까 나왔어. 내 능력이 그 정도라니까 어프로치 나왔어 어프로치 어, 일어나기 시작해 아 이제. 나왔어 이거 볼렸던 마저켜 볼까요? 드라이브 한번더 치면 깨지는데 봐 어? 드라이브 한번더 치면 깨진다 아, 그거딱정그있 아,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리라래리라 그래. 그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그냥아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런 씨, 이호이런 씨, 이이런이라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이런 이라시. 이라이 이라시. 이라시. 이 이라시. 이라시. 이시이이 봐봐. 네. 오, 잔 <웃음> 어, 한데한데 잔잔한데. 잔잔한데. 잔잔한데. 잔잔한데. 잔잔한데. 데데학학학 고등학교 미적분. 네, 그런나. 아니야 대학교 가서 미적분 배운 거 같은데. 오 좋다. 끝까지 가르 라고 하네. 아와 나야. 대대 니빠. 니빠. 니빠 필요하네. 손조심해 잘라. 잘라. 아 반짝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외계인이 만든 거 아이가? 우리나라 기술로는 안 된다든지. 아또 오늘 이거랑 못하네. 거림만 비슷하게 가게 하고 계속 걸시던네 <웃음> 아, 지 아, 포트가 좀 보자. 얼마든네 아, 이이 안에다가 나 놓고 이걸 겪었네. 풀어보면 이런 거 보면. 아, 근데. 아 있고. 어, 그, 그 근데 거. 제가 뭐 분홍색은 있 이게 분홍색은 약간 가루 날리는 뭐 재질이더라고. 얘 얘랑 음. 틀려 재질이. 분홍색은 약간 하얀. 어? 응시. 그러면 나는 뭐또 집어넣고 일단 내가 서누가 내가 1등이네? 응 1등 응. 형님하고 봤 2피스라고 하더라고 2피스? 안에 뭐 하나 더 있으면 좋 <웃음> 3피스? 코어 또 있는 것도 있더라고 어, 층이 나라지 있는 거잖아? 응. 맞죠? 파슬리다 자, 치다터 자, 공 터치다. 터치다. 터치다. 터치다. 다184다 터치다. 터치다. 터치다. 터치다. 터치다. 다 터치다. 터다 터치다. 터다 터치다. 터치다. 터 유틸 이제 틀어 힘들거거 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거 아, 아, 이 아, 이거. 가뭐 아, 리까 아, 이저 아, 백과십이다 맞나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하거 아, 이돌왜어이드자전어 아, 오도 칠 거야. 아, 왼쪽으로 키여. 아, 오른쪽으로 키여. 이거. 양을좀 맞춰. 나이스. 잘다리는 여가 오른쪽으로 겠다 아, 여가 아, 어, 아, 부족해진다구나. 아, 이거 사서 아니네. 힘 힘들게 지나도록 통증하랍니다. 드라이브 차거든요. 무슨 놈이 고기로 방어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카게요 아.. 아.. 멀리 형님 아, 여기서.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 어, 어, 어 뭐야? 너도 <웃음> 아이가. 로파이. 마지막, 마지막. 못아다그 아 yeah. 아, yeah. oh, oh. 잘 와, 지랄이네, 누가 r e 라이그다다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어? 극적, 극적. 극적까지. <목소리도> 준비안어가지 여기가 일등이고 형님 대세기. 대세기가 몇 등이야? 뭐, 어? 열등이. 이만한가? 일 개인데. 어, 일개요 몰라. 아, 0개 아니었구나. 7개였어요. 아 맞네, 아까 일곱 개. 아일 아, 개였네. 아, 그럼 형님이 일등이네. 그래. 형님 이만한세기등네이만 아, 되지 뭐. 어, 나 이동만 돼. 어. 형 일등인데. 네, 일 개였구나. 아 맞다, 네 하고 네 하고만 열개대세기대세기가일 개였구나. 네 쫄지도 안해조다 해준다. 쫄지다쫄지해지도안 해준다. 쫄지도 안 해준다. 쫄지도 안 해준다. 안다해다다쫄지다다다 와 무섭다 들어게요아아 드라이버 아니 이거 T 40인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와요? 아이고. 다시 이거 형님 다시 올리다내 음식으로도 네. 음아으 ready. 으로도 네. 음식도 네. 칠때도 네. 음식으로도 네. 음식도 네. 음식으로도 네. 음도 나 어차피 낫게낫게는패고치상관없는데 아니, 체가 자꾸 돌아 오, 시바스데시데 시바스러운데. 시바스러운스러 장보고 바스러데시바스아스러운데시스러스러 나, 내가 안에 현주사 가면 없는없지대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나는 없아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월어는 없어. 나는 없어. 나이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어나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먹는 없어. 나는 없어. 계속 이렇게 는 없어. 니까 어너福귀 <suss> <suss> <suss> 왜 이렇게 시위받아야 돼? 쌍키야죠 쌍 사람 많았는 힘들구나 힘들어 너좋아나 아니 그것도 알서 공을 좀 치는 거 아니잖아 기다리고 이런 게 너무 집중력이다 른다 떨어져 t i 아, <목소리도> 5분> 어 s o n Timson. t i m s 갖고 있잖아요. 어. Ready. 아그스 네? 3... 네? 어, 고구마 3번 안되요 3번하고 5번하고 5번 고구마도 있어요? 어. 나도 3번, 4번, 5번 다 있는데 4번어 3번이 <목소리> 제일 고구마 라라번이 제일 번 제일 나번만어 한번 5분 하고3번5 번, 처분5하고처분3하고는 거야 3분 5하고 처분해 주는 3분 5분하고 처분3하고처분3번 5분하고 5고5하고3하고3하거 아 근데 우 어깨 원하는 거 진짜로. 와. 형님, 치트 어깨워.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시디 레디. 레디. 레디. 레면은서력이딸 오. 오. 와우. 어, 거디어 나그때서가 날라가지. 만맞만날라 <웃음> <웃음> 3 트라이 지금 캐리가 <웃음> 상당히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러고 경사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뒷땅 이러면 또몰 몰라 난이러을들 가도 는 음, 어. 가도 되죠 이가도되 빵이다 와, 씨, 발 170이 준다. 어, 그나 형님, 가로질러고 하라는 거왜 왼쪽으로 친 거야? 왜 버글? 아. <몬레> 전물맞 네? 나을 것 같습니다. 마. 오. 여기 안날아티같 아, 어우, 야 <웃음> 이래되면 나는 또 모른다. 또 허리. 뭔가 희망을 또 남겨주면 안 된다. 해라. <웃음> <웃음> 확실히 밟아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너무 좋아하는데. 해야 되는아이니 알고 없거 이가이? 이가이 다 해라. <웃음> <웃음> 엄마 내제다 께. 제 딱, 이제 딱, 이제 딱, 이제 딱, 이제 딱, 이제 딱, 이이 있어요. 아니? 뭐 넣기 잡았죠. 응. 어? 소리 이라 지금 하는 거이거 이쪽입니다. 이쪽에. t h r e 이쪽으로 갈 겁니다. 와 이거 어디에 Three c h a n c e 와 대단한데. <목소리> 아 <어디>? 오, 나이스 <목소리> 왜 오친 거 아이가. <웃음> 어? 아, 소리가 네 쉽지 않은데 어? 저거는 <웃음> 능 쉽지 않아 어, 그러니까 <웃음> 이혼을 우리하고 뭐 적응을 원한다는 같은데. <웃음> 우리 국제에 적응을 원한 거야아 저번에 저이 정도는 알리는 건데. <웃음> 우리 국제에 적응을 원거 아 같다, 시간상. 아, 나도 나한번 더. 아, 나한번 더. 아, 치면 남번 더. 아, 나도 한번 아, 나도 한될것 아, 나도 한번 더. 아, 시도한번 더. 아, 나도 한번 더. 아, 나도 시. 네미스 치면 한번 더. 아, 치도한번 더. 아, 나도 한 아, 그럼 오케이 can see. I want to get. I'm going 나는 지 e t I'm going to get. I'm g o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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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럼 우주 되는 거고. 아까 대세기가 아니라 세기뿐도 아이가. 네 맞아요. 근데 이더아 이... 뭐 아니, 지금 도행님을 어. 둘다모르겠잖아